여기가 세타고 음. 여기가 5세타래요 엠파이? 파이? 그러니까 180도인거죠 네. 그래서 4파, 4세타는 엠파이고 음. 세타는 4분의 엠파이가 될겁니다 네. 세타 자리에 4분의 엠파이를 넣어요 파이 4분의 엠파이 2분의 3파이 넣어주면 4분의 파이를 없어주면 n은 네. 4보다 크고 음. 그리고 2분의 아, 아니지 아니지 4보다 크고 이, 6보다 작거든요. 그렇게 되면 n은 5이잖아요. 안에 딱 들어가는 자연수는. 네. 그래서 이제 n에다가 5를 넣어줘요. 그러면 세트타는 4분의 5, 파이가 됩니다. 퍼펙트. 진짜 잘했어요. 다. 여기 음. 보시면. 네. 제일 먼저 저 a 플러스 c가 네. 제일 거슬리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a 플러스 c는 180도에서 b를 뺀 거랑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b, s i n a, s i n 그,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sina, sinb랑 같은 친구예요 네. 그래서 한식으을다 모아주면 sina A 제곱- 마이너스 sina, sinb 음. 아, 플러스 sinb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는 sina-sinb의 제곱은 여기다가 돼요 음. 근데 여기서 사인 공식을 쓰면 sina는 2r분의 a고 sinb는 이알분의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이 sin a a는 sin b b는 치는 잠깐 게요이니까 그래서 얘를이알분의 a b에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얘가, 얘가 보면 그 그게 있죠. 그 분모는 넘이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음. a랑 b랑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음이. a랑 b가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네요. 폭팩트야요